안녕하세요. 사부서울 민정인 소믈리에입니다. 정식당 김민준 소믈리에입니다. 우드서울 임청인 소믈리에입니다. 설레는 3월에 소믈리에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좋은 경험을 위해 음식과 와인을 즐기는 자리에는 항상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소믈리에는 레스토랑의 경험에 미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대처합니다. 사부서울, 정식당, 부주서울 소믈리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스타일리션 김태성 셰프의 요리와 3명의 소믈리에가 페어링을 선보입니다. 이번 소믈리에 콜라보레이션에 페어링되는 절반의 와인은 블라인드로 서비스합니다. 3인의 소믈리에가 여러분께 전하는 의도와 고집, 그리고 맛의어우러짐을 고스란히 느껴보세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